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진짜 두번 하여잉. <웃음> 이거 항색이요. 항색이 저 담으라고 샀는데요. 이게 너무 싱싱하고 시알이 좋아서 너무 내가 기분이 좋네요. 이게 생물, 생물 항석어. 음, 이게 알이요. 다 뱉어요. 하나, 하나하나 알이 이렇게 다 뱉네. 음, 이거 알이 막 터져가지고 나온 거 봐요. 요. 요, 항석어 지금 사세요. 지철이에요. 요, 알이 막다 나오잖아. 이거를 소금물에 휘쳐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좀반지져 먹고 반은 절거 놨다 곰 먹으려고 이렇게 반 굵은 거좀 골라놨어요. 이게 10kg 예요한 번, 이거는 한번 희쳐줘야 돼. 소금 좀 넣고. 소금을 씻쳐줘야 희쳐줘, 돼. 살짝살짝 살짝 희쳐서. 한 벌만 희쳐서. 이, 이게 양새가 10kg 였세요이 소금이 3kg, 어, 3kg 넣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짜게 하려고 3 k g 100을 했어요 소주를요, 한백 넣을게요 물, 여기, 대접, 국대접으로 두개 했어요. 남은 소금 위에다가. 이러면요, 소금이, 아, 3kg 1 0이 들어갔어요. 황새버 10kg에. 이거 지금 요, 우리요, 깐통에다 담았네요. 여기, 제까집가면은 이렇게 깡두에다 담아서 팔잖아요 그래서 깡두에다 담았어요 이렇게 항세거 저선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세거는요 1년 좀 묵혀가지고 김장할때 써야지 곰이 팍 삭여가지고 비린내가 안 나요 <웃음> 내가 오늘요 이거 전번에 새우젓 담으는 거 이게 잘 되고 있는 거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게 끓여 왔어요 근데 이게 담은지한 달쯤 됐잖아요 근데 맛있어요 지금 먹어도 요 노란 잘잘 잘, 잘, 잘 됐죠? 맛있어. 지금 무쳐 먹어도 괜찮더라고. 이렇게 새우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국물을 그때 조금 더 부었어야 되는데 새우 는 이렇게 국물이 잘안 나와. 이거 멸치죠? 먼저 담아놓은 거. 멸치자서 이렇게 국물 이렇게 이 많이 나오는데 멸치 젓도 지금 이렇게 아 지금 아 삭고 있어요. 요 이렇게 멸치 젓도 괜찮아요 맛이. 이제 노랗게 익어야 돼. 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이거요 그젓을 어, 냉장고에 넣어놓으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젓갈 종류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이게, 이게 삽질 안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넣지 말고 시원한 데다가 놔두면 돼요 옛날 시골에서 도다 시원하다 놓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아유 아 이렇게 또 아유 참 진짜 이거 박상 상준님이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가지고 내가 아유 구독을, 구독이라 을구독 했다 나중에는 그 이벤트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어? 조금 줬는데 그냥 어? 10배나 되게 그냥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부담이 너무 부담되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됐냐 음. 어묵 뭐예요 그거는 이거는 소스 음. 얼음 이거 얼음패 이거 더 얼려야 돼 이렇게 어묵, 아유 어묵을 이렇게 또 보내셔서 또 어떻게 하나? 아유 이게 상주님이요 어묵을 이렇게 또 보냈어요. 오늘 또 어묵탕을 해야 되겠어요. 에? 어묵으로 또 반찬 요리를 해야 되겠네. 떡볶이요, <웃음> 어? 떡볶이. 떡볶이?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제강약 또, 아, 이렇게 받았으니 어떻게 또, 김치라좀 담아서 좀 보내드려야지, 응? 어? 이 박스는 또, 가만히 날았다요. 내가 좀 반찬 좀 해서 보내야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